360 곱하기 r은 1라디안 곱하기 2파이 r이 되고요 네 그리고 1라디안은 2파이 r 360 곱하기 r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없앨 수 있고 네. 이렇게 없앨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파이를 180으로 넣을 수 있죠 음. 그러면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를 라디안,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네 호의 길이는요 음. 그, 중학교 걸로 보면 이렇게 여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원의 둘레, 360 분의 여기 x가 그러면 x 그리고 쓰타라고 들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 원의 둘레가 2R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거는 2가 이거 360이랑 같으니까, 아,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이렇 아예 세타로 도표현할수 있어요. 오, 그러네 네. 그리고, 여기에 넓이는, 그, 조건, 넓이. 음, 응. 일단, 중학교식으로 하면, 원래, 넓이, 곱하기 360분에, 세타라고 할수 있겠죠. 원래 우리가 이거를, 원래 넓이는 10을 써줄게요. 오케이. 네. R 제곱하이3 6 0분의 셉니다. 이렇게 해줄 있는데, 여기가 180뿐이랑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하면 2분의 1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2분의 1하기 3, 이렇게 할수 있겠죠? 오,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를 L을 써서 2분의 1, 알로도쓸수 있습니다. 음, 다 통합이 되네요.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코사인 쿼터가 될 거고요. 음. 여기까지가 코사인 쿼터가 될 거고요. 산점지는 네. 끝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오. 가능해 그러면 이 점의 좌는 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필요했을때 이를 어떻게 표현수있어요 코사인 쿼터 x 마 y. 음? 그럼 x가 뭐라는 거예요? 코사